아뭐 먹을 만한 거 없나? 아... 오 삼양 라면 매운맛. 아 근데 좀뭐 많이 먹고 싶은데. <웃음> 아안 되겠다. 편의점을 갔다 오자. 편의점 가서 맛. 마스... <웃음> 아이고. 오내 <웃음> <웃음> 아, 스타일. 아, 스팸 김치. 맛있는 거 이런 거 <놀람> 케이크야? 어유, <놀람> 자꾸 이거 아 포인트 있어요 우아 우... 이 전자렌즈인가 이거 어떻게 먹어 전자렌지1분 오늘을 기다렸지 먹고 싶었던 거다 먹어 볼 거야 이거 담고 저거 담으니 24,000원 지금 뭐하니 게임사 <웃음>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빨리 하자 빨리 먹자 자 뜨거운 물 아, 뜨거우! 뭐 먼저 먹지? 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! 김이 살짝 빠진 밀키스! 요구르트 향이 살짝 추가된 그런 맛이 <웃음> 깐풍, 치킨, 왕교자. <웃음> 스팸이 보이네 보이세요? 뭔가 통으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통... 통은 아니네? 잘 어울려 아니 잠깐, 근데 좀 웃기네 햄 주먹밥 햄! 아, 그렇구나 깐풍기랑 먹어야지 아얘 완전 밥반찬이네 진짜 짭다로네요 얘가 생각보다 별로 안 짜요. 얘네를 먹어서 그런가? 아무튼 별로 안 짜요. 다 됐나? 된것 같은데? 짜파게티 이렇게 딱 보면은 국물이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 보이죠? 여기, 여기, 국물. 이렇게. 이 국물이 없어져야 돼요. 어떻게 없애냐?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돌려서 소스가 다 녹으면 없어져죠 보이죠? 이렇게 꾸덕해진거 보이죠? 이렇게 먹어요! 제대로 먹는거 원래 짜장범벅을 먹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요. 왜안 팔지? 근데 제일 좋아하는 짜장범벅인데. 뜨거워. 어, 이거. 어, 이어 올릴 것 같은데? 와 얘를 읽고 있었네. 닭도 이기는 라면입니다. 와 엄청 짠데. 야 아니 뭐요? 왜 이렇게 짠가? 아니 잘 와요? 라면 짜요, 안 짜요? 짜죠? 근데 라면보다 교자가 더 짜. 근데 교자보다 얘가 더 짜. 어, 나트륨 900밖에 안 되는데? 이상하네. 콜라가 필요하다. 아, 배불러 음 와, 괜찮네. 디저트 먹어야겠다. 배불러요. 순우유케이크 파스텔의 전용 목장 1급. A 원유를, 우유로 사용하였습니다. 그렇군요. 우유가 몇, 얼마나 들어갔나 볼까? 5.37%. <웃음> 맛있으려나?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? 이거, 입에 아주 그냥 수염을 그릴 각인데, 이거? 내 입이 생각보다 크구나 어, 마, 마, 맛있는데요? 이 정도면? 저는 살짝 덜 달아도 될것 같은데 당도로 따지면 그렇게 엄청 단편은 아닌데요 맛있는 편이에요 뭐라고 하지? 인스턴트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크림맛인데? 이 정도면? 잘 먹었습니다. 달아, 근데 스프라이트가 탄산수처럼 느껴졌어. 많이 달았구나. 아까 빠세는 자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쳤나봐요. 그래서 떨어져서 주서왔고, 아 물론 결제는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닭다리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봤습니다. 이거 한 입만 먹어보자. 이건닭 껍질처럼 막 생겼네요. 짜잔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음, 많이 먹어본 맛인데 왕갈비 통닭 맛이라고 했는데 사실 안 써있으면 전혀 연상할 수 없는 그런 맛이고 저 어렸을 때 치토스 중에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생긴 치토스 있었거든요? 뭐 약간, 약간 주먹 진그 치토스 발바닥처럼 생긴 드라큘라 치토스 막 하면서 막 약간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? 그 맛이요! 드라큘라 치토스 맛! <웃음> 이거 알고 있으면 진짜...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!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~~~